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호주의 기후변화 연구 회사 크로스 디펜던시 이니셔티브는 2050년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전 세계 2639개 지역에 초래할 수 있는 건물 인프라 손실을 예측, 평가해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의 장수성이 기후변화에 따른 연간 총 피해 비율이 제일 큰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산둥성, 허베이성을 비롯한 양쯔강, 주장강 인근의 주요 성들이 전세계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주요 위험지역 1위에서 9위는 모두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중국 2위 지역이면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곳은 미국 플로리다주로 10위였습니다. 파키스탄 펀자브주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는 18위에서 2 2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역시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의 경기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66위, 109위로 꼽혔으며 충청남도는 135위, 전라남도는 168위였습니다. 한국도 기후변화에 안전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한국에게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최근 지구의 온도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한반도의 기후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전세계 기온은 0.7도 상승했지만 한반도는 1.7도가 오르는 등 한국의 평균 기온 변화는 전세계의 변동폭보다 큽니다. 특히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은 지금까지 올라갔던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100년 뒤에는 과열대 기후에 속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한반도 올. 여름 역시 태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에게 얼마 안 있어 또 태풍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더욱 심각합니다. 전문가들이 주요 위험지역으로 1위에서 9위까지를 모두 중국의 도시들을 경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양쯔강을 위험지역으로 포함시킨 이유는 아무래도 몇 년간 지속된 산샤댐 붕괴 경고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도 타지키스탄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중국 바로 인근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깐수성, 칭하이성, 수찬성으로 지진이 옮겨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군발 지진의 지역들이 옮겨가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기후 변화에 산샤댐이 이겨낼 수가 있느냐는 것인데 산샤댐이 붕괴될 경우에는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얼마 전 2월 7일 현지시간 오전 9시 10분께 대만 남부 핑둥의 주펑기지에서 중거리 미사일 발사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비행 및 항해 금지구역의 길이가 약 300km 가까이 설정된 점 등을 바탕으로 해당 미사일이 최대 사거리 1200km로 중국 우한 지역 및 산샤댐도 타격 가능한 흉성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흉성 미사일은 대만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불리는 흉펑의 계량형입니다 결국 대만 역시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산샤댐인 것을 잘 알고 있기에 2월 7일에 중국의 산샤댐을 폭파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고 봐야 합니다. 산샤댐은 중국 양쯔강 중상류인 후베이성 이창의 치탕샤와 우샤. 시링샤 등세협곡을 잇는 댐으로 높이 185m, 길이 2309m, 너비 135m의 세계 최대 규모 수력 발전 댐입니다.